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어떻게 맨날 풀떼기만 먹겠어요?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섭취해줘야지 난왜 이렇게 뭐가 다 맛있을까? 저는 오늘 이것을 먹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키노아 샐러드에다가 코코넛 밀크 카레? 이거를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따로따로 팔거든요, 마켓컬리에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두 번에서 세번 나눠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런 호박, 양파, 당근 이런 게 엄청 커다랗게 들어있습니다 감자랑 닭고기도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커다랗게 호박이 들어있어 음이 정도면 카레를 퍼먹은 거 아닌가요? 응 카레 좋아 카레 밥이지. 음맛있네 역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다 닭가슴살 고기. 무슨 맛이야? 카레 맛음 맛있네 음음음음 음, 음. 왠지 제 눈앞에 있으면 밥에 말아먹을 것 같아요 이거 카레가 맛있어요 보통은 이거를 쌀밥에다가 드실 건데 요즘에 식단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그 지중에 제가 먹었던 거, 영상에도 있던 거,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한끼두 끼는 샐러드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먹고, 사과 한개 먹고, 블루베리 먹고, 카카오 닙스 먹고. 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도 맛있어서 큰일이에요. 다 맛있어, 어떡해. 음, 다이어트 식단 맞아요? 응, 음.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어떻게 맨날 풀떼기만 먹겠어요? 그렇게 몸에 좋은 걸 섭취해줘야지. 언니, 요알무자취세 요리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햄 야채 볶음밥 그냥 소세지 사서 구워서 밥에랑 그냥 먹기 근데 하다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더 하게 돼요 근데 볶음밥이 아마 하기가 편할 거예요 왜냐면 찌개류는 간 맞추는 게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볶음밥류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재료넣고 소금만 살짝 뿌려도 어느 정도 다 맛있으니까 아니 얼굴이 엄청 쪼그매요 오늘따라 더 예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식단하니까 붓기가 싹 빠져가지고 얼굴에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남은 건다 살이야 음 맛있어 이게 왜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언니 저는 에어프라이기 구입 후 5kg나 쪘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먹어도 될 거를 계속 해먹어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다 먹어야 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 20kg 찔 수도 있어 윤댕님 <든든이> 김장> <든든이> 김장하시나요? 엄마가 김장하셔가지고 오늘 김치 보내주셨어요. 내일 도착할 거야. 엄마 김치 도착하면 김치찌개 해서 대도님 줘야지. 나도 나중에 치팅데이 때 김치볶음밥 해 먹어야지. 다먹었죠 너무 맛있네요 <웃음> 난왜 이렇게 뭐가 다 맛있을까